여기 아니야? 여기 아닌가? 맞지? 이길 어디로 갔었지? 어, 세기석 파편 오, 얻었다 올라왔던 걸로, 기억... 아, 여기 내려가는 거였나? 아, 여기 구나 아, 화룻불이 있다고 알려주는구나. 가자, 가자. 야 무시하고 가는 거. 어, 화면 전환. 어, 화면 전환. 어, 화면 전환. 어, 화면 전환. 어, 화면 전환. 어, 화면 전환. 어, 화면 전환. 그냥 싸우는 게싸우고올 걸.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형님들, 잠시만요. <웃음> 죄송합니다. 한 명씩 오세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길이 여기네. 길이 여기네, 길이. 어디까지 쫓아, 어디까지 쫓아,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디까지 쫓아, 어디, 어디. 됐어. 혼자 처리했다. <웃음> 어에서쌌나 아씨. 이게 뭐야? 430 아직 멀었어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이압 화염 필요하다. 이압 비행 도구 필요하다. 왜? 근데 왜다 다 말투가 이래? 느낌이 안 좋은데. 느낌이 안 좋았어. 느낌이 안 좋다 했는데. 이앞 굉장한 무언가 있다. 괴물 괴물라고 생각하나고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이게 뭐야? 야! 아, 뭐야? 얘어 보석... 어, 죽은 거 맞지? 시체가 떨어졌다고 내가 안 죽은 게 아니지. 왜나 얼마 안온거 같은데? 왜 벌써 왔다고 놀라는 거지? 뭐가 있는데? 이쪽인가? 어 뭐야. 나 이게 쉽게 또 바닥에 있는 거 만지기가 애매한 게 예전에 이거 잘못 만졌다가 한 번.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단 말이지 아아아 아, 아. 아 뭐야 아야 뭐야 또 있어 뭐야 탈주병의 바지 화염병 괜히 통 받는 걸 봐가지고 안지게 무서워. 눌로가는건 아닌가. 이거 막 두닥탁탁탁 소리가 나는데? 뭐지? 아 뭐야? 뭐 어, 떨어졌던 놈이구나. 뭐안 나오지? 기사하면 막 먹는 재미가 떨어진다고? 먹는다고? 뭘 먹어요? 먹는 재미가 뭐야? 저 바닥에 바닥에 저저 저 뭐예요 이거? 이게 뭐야? 아까부터 바닥에 이게 있어 길이 여기 맞나? 이쪽에서 뭐가 온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저거 저 가는 길인가? 어어어어어뭐어어어어어지러워서 뭐야, 뭐야, 토할 것 같아요. 저뭐 있는 것 같은데 불사자 사냥꾼의 부적? 나가려면 쟤를 때려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아저씨 귀참 밝은데? 귀 밝은거 보소? 어? 알아챈거 같은데? 맞네 맞네 제 안가는데? 먹을까? 영 하나 먹을까? 그냥 이제 뒤집힐 인데, <웃음> 얘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뒤좀 <웃음> 봐라. 귀 좋은 거 봐. 좋았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달리는 게 뭐야 이거 얘 키는 달리는 게 뭐죠 달리는 키가 뭘까 어 뭐야 오 깜짝 놀래라 키보드로 달리는 키가 뭐더라 네 패드로 하고 있어아아 아. 패드로 하고 있었거든요 어 뭐야 어 뭐야 보석 나오는 친구는 한 번밖에 안 나오나 보네요. 와나 이거 하는데 진짜 토할 것 같아. 너무 너무 어지러운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지럽지? 아아아 아, 아, 뭐야 깜짝이야. 올라와 빨리 왜이렇게 오래걸려 아, 아, 아, 아 뭐야 뭐야 아씨 한테 5도 맞았잖아 씨 빨간 친구 멈추지 마 멈추지 말라고 왜왜왜왜나 여기 어 아야야야. 아, 아, 아, 아. 오오오. 공격하라고. 아, 아.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얘꼭 잡아야 되나? 다른 거못 얻었는데? 어? 떨어뜨린 거안 먹었어요? 야, 뭘 떨어뜨렸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 저기 뭐 있다. 근데 화, 다른 불 찾기 전까지는 돌아가는 것도 이상한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밀로가 뭐가 되게 많은데? 어, 있다. 연다. 은 독수리의 카이테스 어? 방패 얻었다. 우와! 템 좋으면 갈아 끼자고? 지금 여기서 갈아 낄수 있어? 내구도 아, 내구도도 있구나 화염 벼락 버티기 능력 이게 또 그냥 기본이 다 좋은 거 아니구나 물리 공격력을 막아주는 게더 센네 가드시 감소율 아! 어, 장비 중량 안되네 그리고 애초에 얘 뭐야 이야 비겁한 놈이 있다 비겁한 놈이 있다고? 저로 달려가야 되나?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막다른 길 막다른 길이다 저 길이 아니었구나 달려 모은거 가져가야돼 모은거 가져가야돼 아 근데 저사람 또 있잖아 아아 냐 뒤에? 아 뭐야 뒤에 와? 어 다시 들어갔다며 안오지? 아씨 야너 나와 <웃음> 야야너 나와 나와야 내야 가지 야아어 뭐야 아니 에이 벽돌보는 에바지 아아 아. 아, 선생님 선생님 지나가게 해주세요 선생님 그냥 지나갈게요 아아 안돼 죽어 안돼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고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고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고 이나 뭐야 <웃음> 벽을 뚫고 막 공격해? 됐나? 아씨 아 저거 어떡하지 좋아 지금이야 아! 아씨 아우 저거 없어지잖아 어쩜 이런 패드를 가지고 게임을 할수 있는 거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모아야 할까? 너부터 모으자. 너부터 모아. 하나씩 다시 모아. 너도 모아. 아씨! 다 모아 다 모아 쟤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다 빨리 좀 올라와봐 쉽게 죽일 수 있는 애들은 너도 있지? 나와 안 좋은데. 아, 저 친구 잡기 전에. 안 좋은데, 피 깎이면. 와라. 뭐야 방패로 아 뭐야 공격하는 거 보소 패턴이 왜 저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어뭐 어떻게 싸워야 되지?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얘에서 몇 개를 쓰는 거야 캐릭이 뭐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와 개소네. 진짜 개소네. 피만큼 남고 개소네. <웃음> 진짜 에스트병 다쓴거 개소네 진짜. 안녕하세요. 엄마. 이러면 죽고 다시 가는 것도 눈앞에서 죽어서 가까운 거리를 가는 것도 이득일지도 모르겠는데 <웃음> 아이템은 두번안 나오죠? 아까 저거 얼마였지? 이 밑으로 뛰어내려도 되나? 청 라이프. 에스트병 없는데 불찾기 전까진 아니 도끼는 못 막아? 아니 미쳤나봐 도끼는 못 막나봐 아 맞다 스태미너가 있다 했지. 막는 것도 있다 아맞 개손해 개손해 돌아가 아 진짜 개손해야 이거 개손해야 돌아가 아 진짜 어 여기 아니지 내가 개손해 왜 그냥 앉기만 해도 됐었던가 누구길래 자꾸 자꾸 뜨는 거야 이거? 이거 막오 뒤통수 같은 거는 막그 뭐지 아 뭐냐 저기 새키로처럼 막 뒤에서 막 때리고 이러면은 막... 아 이렇게 오빠. 막아봐! 아 진짜 아까워라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아까 가까이 갔을 때안 보여서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씨, 언제 모으지? 한발 쏘고. 아씨, 두 번만, 두 번만. 두 번만. 아, 아, 또 잿빛병인가, 모식인가. 또, 또, 또 건든다. 보이지도 않으면서. 진짜 너무 오지러워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오지럽지? 원래 3D 멀미 없는데, 문따도 이렇게 멀미 나냐? 아씨. 나 쟤랑 싸우기 싫은데. 싸우면서 에스트는 기본 두 병을 소비하는 것 같아 아아병세 병이네요 두 병이 아니었어 세 병이었어 아세 병이었어 잘하면 네 병도 될것 같은데 아이 이렇게 천 잠깐만 얘는 쳐내는 게 뭐지? 이거지 이거 이걸 써야 되는 거지? 아니 이거 스태미너가 있는 게임을 진짜 싫어하거든. 요 아, 아언제까 씨, 원래 스태미너 있는 게임을 싫어하는데. 없으면은 거기 못 돌아가죠, 중간에. 불을 찾았으면 하는데 나도. 아 뭐야! 뒤에서 뭐할수 있네? 어 뭐야 뭐야 뒤통수 노려도 되는 거였잖아 이얘 뭐야 이앞 점프 유효? 점프를 하라고 점프가 된다고? 허! 저 동치 큰 아저씨 뭐야? 뭐 길이 맞나? 별로 안가도 되는 거야? 저 길이야? 길 맞아? 빨리 죽을 수 있다고? <웃음> 없는데 큰일 났다 감옥 열쇠 큰일 났다 이제 죽으면 안 되는데 템을 먹으라니 뭔 소리야 아이고 아에스트 파편 저길 아니고 저희가 길 맞네. 길은 저쪽인데. 뭐지? 이건 뛰어내리라고? 이쪽 아건 또 뭐지? 일단 피를 채워야 되는데 뭐 채울 수 있는 거 없나? 아씨. 어이, 어이. 화면 왜 이래? 여기요? 갑자기 화면 돌아가 돌아가는 게 없나보네 하나도 없네요 나 이대로 죽겠는데, 아씨, 또 여기까지 어떻게 와? 아, 이건 길이 아니잖아. 긴, 여긴... 여기도 길이 아니야. 어, 여기 누군가 죽은 흔적이 있어. 어, 그리고, 뭔가를 주웠어. 눈처럼 생겼지만, 이게 눈이 아니야. 아, 다시 돌아갔다 오라고. 그러면 오는 길 다시 또쳐 맞으면 똑같을 텐데? 돌아가자구요? 아 그렇습니까 오는 길에 안 잡은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 친구들한테 안 죽을라나 모르겠다 나 아직 안 잡은 애들이 있어 저기 그냥 막 달려서 왔단 말이야 아, 안 걸렸네 야... 아. 됐다. 어 가자 가자. 드디어 가자. <웃음> 가자 가자. 돈 됐지. 아까 1100원. 아, <웃음> 어, 어 머리야. 어 머리 아파. good 변질이라 했나 롱소드 이거 맞죠 이거 하염의 보석 된 건가? 강화. 아까 주웠으니까. 키가 이건가? 됐다. 수리는 수리할 게 이렇게 뜨는 건가? 아직 수리할 건안 뜨네. 네. 여기 안에 뭐가없나이 길은 뭐지? 이 길은 또 어디? 따로 어디 가갈수 있나? 이 안에도 막 몬스터 아이코브라나. 어, 어 Another one roused from the sleep of death. Well, you're not alone. We unkindled are worthless. Can't even die right. <laughs> Gives me conniptions. And they'd have us seek the Lords of Cinder and return them to their moulding thrones. But we are t a l k i n u n d s with the m a l to l t e fire n f i t l i e r s 뭐야 이게? d o you 이게임이또 싫은 게 뭔가 아무래 분위기가 너무 칙칙해요. 게임. 게임 너무 칙칙해 노래도 그렇고. 어, 강화 비용이요? 아. 아, 강화 비용 다시 가면 되지. 다시 가면 되지 아, 강화 어? 한번 강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60 60원만 모아 두번할수 있어 떠난다. 만날 수 있는 거야. 나 오늘 보스 하나만 확인하고 갈라 했는데 갑자기 개 피곤하네. 눈이 굉장히 필요하네 이거 게임이. 왜 이렇게 눈이 필요하지? 나만 그런가? 이게 어디야? 아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아뭔 어, 소리야? 아뭔 소리야? 아 위에 거 변신할 때 소리구나. 아씨 저 사람. 저 사람을 피해서 어떻게 도망치지? 아, 아, 아! 굴러, 굴러, 굴러! 아! 아, 이거 아니지. 아이템. 올것 같은데. 애지, 여기서 길을 어떻게 가냐인데. 저 뛰어내리는 거 맞아요? 아 여기 아니야? 아 때리는 거 이거 때리는 거 이거 아니 아니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먹었다 치자 건강해졌으면 됐지 뭐 분명히.. 내려가는 걸 거야 아! 괜찮아 돈도 없었잖아 <웃음> 돈도.. 돈도 없었잖아요, 그쵸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길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 이쪽 아닌데? 어, 어디야? 아, 저쪽이구나. 아, 아 공격키는 이거야. 아니, 공격키 가지고. 라 갔다 갈까? 아지고 카메라 같이 움직이는 거개 어렵네. 발에 꽂혔다 칼. 아 뭐야 안 찾을 수도 않아. 어, 카메라 어디야 어디야? 날리면서 카메라 돌리는 거 진짜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거 고정이 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 눌러야 돼. 내온다 아아 아아야잡지잡지잡지게처맞네 진짜 와, 어어. 내려가자. 뭐가 있지? 와, 아까 뭐 소울 있었어? 아까 뭐돈 있었어요? 아 먹었어요? 아 그래요? 오오 어, 오! 어, 어, 어. 어, 키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꼭한 대씩 쳐맞아. 아씨 들켰다 아 들켰다 잠시만요 아 무시하고 가야 돼요? 아 진짜 이런 게임왜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없어 쟤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어 이런 걸 패드로 한다는 것 자체가 더 이해 못하겠어. 아, 이거 잠깐만. 아, 이아 쓸데없이 피막! 내려가면 어떻게 돼? 제 올라오잖아. 어? 어디 갔어? 죽었어? 했으니까. 일단 그냥 달린다 어디까지 달려야 하는거지? 어디까지? 어디까지? 오른쪽 위? 오른쪽 위면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웃음> 오른쪽 위 오른쪽 위라고요 在这里吧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이구, 어, 여긴 어디야? 여 뭐야? 뭐지? 어, 여긴 어디지? 점프! 점프? 저기인가? 아, 여 밑에 있구나. 아 내려갔구나 이..건가요? 이 오른쪽인가요? 아까 잠깐만 달려서 달려서 내가 일로 나오고 절로 가야 되는 거구나 저기 아이고 다리야 아우 다리야 어디지? 아 아우 뭐봐 아, 쟤는 자기 자리로 못 돌아가네. 떨어진 곳. 잠시만요 이쪽 아닌가? 아씨 뭐야 저 열려있는 방인가? 일단 그냥 들어가 봐야겠어 는 뭐야 여긴 어디지? 뭐지? 아 다리 지났어 지금 잠시만요 아발 지났어 아 발바닥에 지났어 잠시만요 아, 아파 아파 아, 아파 지났어 아, 아파 아야 야야야야야, 아야야, 아야야, 아오, 왠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 다리 지났어. 잘했다. 뭘 잘했다는 거지? 야, 무언가 유효. 아. The wait has been long, unkindled one. Allow me 는 거죠? 높은 벽의 밑 로스릭의 작은 깃발 예쁘지 이에뭐 없나 정면으로 달리라고요? 절로 가는 거구만안 나가지는데 뭐지? 어됐다 이야 이야 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아, 아, 아, 아, 하는 거야 이 게임. 세 킬로는 날라다니기라도 하지. 이 무거운 중, 이 갑옷을 들고, 갑옷을 입고, 먼 이들을 보겠다고. 아아 씨. 어우, 어우, 아, 어 미친! 아니 저는 일단 이런 배경을 좋아하지 않아요 <웃음> 중요한 건전 이런 배경의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약간 중세시대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중세 시대 배경인 걸 진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뭔가 RPG도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안 좋아하거든. 아. 야야야야야 얼마 되지도 않는. 펠로우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단순히 그거잖아 뭔가 스트리머로서 그러니까 워낙 어려운 어려 어려운 게임이니까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막 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다아아 공격 공격 공격 막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안 끼면 은 말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내가 하고 싶, 하려고 했던 거긴 하거든요 네이 게임 역시 일단 내가 손가락이 패드로 안돼 패드로 어디로더 어, 일로 나가서? 일로 나가서? <웃음> 마우스를 내 지금 이렇게 움직여야겠냐고. 뭐지 여기 뭐지? 뭐 하는데요? 뭐 막혀 있는데? 어? 아니, 어떤 사람은 키, 이거 뭐지? 패드로 하는 게 쉽다고 해서 지금 해보고는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키마든 패드든 어려운 건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아. 지금 감도가. 아니, 세키로보다 더 심해, 이건. 사람이 아니라가지고. 오, 오 방금 뭐야?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어, 잠깐만, 키가 이상해. 잠깐만, 키가 이상해. 잠깐만, 멈췄어. 잠시만요. 어, 됐다. 아, 씨. 아씨 갑자기 멈췄어. 아. 아 갑자기 멈췄어요. 화면이 갑자기 넘어감. 아씨 진짜. 아 진짜. 그지 같네 게임 정말. 여기서 여기 뛰어내리는데 왜 데미지가 있는겨? 아씨꼭한 대씩 쳐맞는 것 같네 아 여기선 패링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지 보스 가기 전에 화로 뿌리 하나 있다고? 이제 하나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딨다는 거지? 아니라고, 어디요? 어디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저기 아까 할머니 있는데, 왜인가? 저기 아니잖아. 아, 아. 자, 자, 다시, 다시 여기서. 오른쪽? 여기 여기 위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올라가 뭐지? 아무것도 안했는데 막 올라가네? 가다 진짜 가지가지해 가지가지해야죠 가지가지한다 진짜 미치겠네 아니 봐봐 진짜 전높피에서 뛰어내리는데 어떡해아 아씨 제한테서안 맞았다고 좋아했는데 오오오오오오오씨아이 정도면 다시 돌아가도 될것 같은데? 돌아가. <웃음> 아, 정말 아니야. 있다고 하니까 에스트 병을 소비를 하고, 아, 이렇게 하면 내려갈 수 있구나. 빨리 아, 정말 쓸데없이 피 많이 뺀다. 오, 어, 유왜안 움직여. 너 뭐야? 왜안 움직여, 너? 쟤왜안 움직이죠? 쟤왜안 움직여? 어떻게? 한 마리가 아니었어! 한 마리가 아니었어! 한 마리인 줄 알고! 어, 뭐야. 한 마리인 줄 알고 때린 건데. 어, 뭐야. 다 썼어. 아니, 아니구나. 한병 남았구나. 어, 뭐야. 나 한. 그런. 아 바닥이 어두워서 못봤네요 난 있는줄 알았어 아 무시하고 못내려가나? 이제 움직인다 간다 그냥 탈수 있겠지? 이제 그냥 탈수 있는 거죠. <웃음> 아, 진짜 미치겠네. 어... 하지 말아야겠어. 오늘부로 안 할게요. 해야할 게임이 아닌 것같아 오늘 보러 안한다 닥수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야 야. 야 어떻게 뭐 어떻게 올라가야 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 자식 뭐지? 잔들. 아니 너무 움직임이 두뇌 게임이에요 어떻게 이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진짜? 어, 뭐야 뭐야 뭐야 너 누구야 아 자자자 자, 자. 이제 갈수 있어 이제 갈수 있다 아! 아또 아, 떨어져! 그냥 맞지 말고 그냥 가 제발 그냥 가라고 그냥 가라 빨리야 그냥 가라고 멈춰가 대꾸해 주지 말라고 무시하란 말야. 이아 무시를 못해요 이것도. 아 진짜. 아 맞네. 다시 내려야 되잖아. 진짜 움직임 더 둔해가지고. 어, 아, 뭐야. 뭐야, 왜안 죽어. 어, 병 먹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와, 지금 몇투 만에, 몇투 만에 하는 거야, 씨. 어.. 어디서.. 어디서 본 장소 같은데? 아 뭐야 아까 잠겨있던 데잖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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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태는데 죽고 싶지 않은데, 홀 다시 가야 되네. 여기였던가? 반대편인가? 메롱! 왜 끼어들진 않겠지? 간다, 간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초 달려 초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아... 강아지 아 강아지? 왜강아지라 했지? 강아지가 아니라 얘도 막을 수 있나 페링이? 아니요 못본건 아닌데 붙어서 하면 될줄 알았어 붙어서 하면은 틈이라도 생길 줄 알았는데 꿀팁 감사해요 근데 안 올라가는데요? きょ 気を... <音楽> 되는 건가? 캐릭터 어딘지 안보여 아니 거짓말 여러분들 나 하게 만들려고 거짓말 하는거지 칭찬 거짓말이지 이거 쓰고 와야겠다 괜히 또잃어버릴라 집말. Welcome 잠못보다 보스가 더 쉬울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하는 거 있었지. 아 뭐야 세기석이 없네. 아뭐야 하나 부족해. 세기석이 하나 부족한데. <목소리> 이할머니 뭐야? 아이 할머니 아이템 파시는 분이구나. 뭐가 되게 많다 탑비열를 쐬는 거야? 마법은 근데 제가 딱 그려지는 게 있어요 하다가 죽을 것 같아 음, 바이어? 뭘 해야 되는데? 바이 하고 이렇게 죽을 것 같아 왜냐 요이 게임에 칼 휘두르는 것만 봐도 알것 같거든 <웃음> 휘두르기 전에 쳐맞는 거딱 보니까 그 느낌 왔어 아 이거 돈 아까운데 이게 돈쓸수 있는 방법 없나 <웃음> 나 이거 다시 빵원으로 돌아올텐데 아씨 아니 아까운데, 그냥 애매하네. 어 잠깐만. 그러면 아아 쇠기석이 없다 했지. 쇠기석은살살수 있는 게 아니죠? 뼈 조각을 얻은 적이 있나? 없는데요. 아.. 세기석을 어딨는지를 모르는데 아.. 뭔가 돈 아까운데 이거? 아.. 분명히 빠운될텐데 어. 읽어보려고 했어. 밑에 있는 거 근데 갑자기 켜졌어. 잡아가 프리저같은 애들이 잡아가 뭐야 이거 악마인가? 뭐야 쟤네 색깔도 프리저 색깔 같아 어 친절하네 어, 생각으로 친절한데요? 아 <웃음> 어, 친절한데? 뭔지? 뭔지 모르니까 일단 앉았다가 어, 일단 앉아 주변을 좀 살펴봐 뭐가 있는데? 여기 이쪽으로 먼저 가볼까? 여뭐 없나? 뭐 어, 있네 소울 저렇게 많아 어? 저 뭐지? 뭐 앉아서 제사 지내는 거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거 어, 이상한 소리 나 뭐야 뭐야 뭐야 boy, b 뭐야 boy, boy, boy, b 는 y b 뭐하 boy, boy, boy, boy, boy, boy, 죽여달라는거야? 오지 여기. 봐그옆 사람. 아, 얘 왔다. 옆에서 소리 다 썼어. Oh. Oh, as 얼굴이 없어. 어, 저 여기 있어요. 보고 말하세요. I am Yol of l o n d o a pilgrim as you can see, only somehow I failed to die as was ordained. Well, perhaps my calling lies elsewhere. Say, champion of Ash, how does the idea of taking me into your service strike you? I was once a sorcerer. Surely I can be of use. 삼아 달라니까 삼는다. Oh, I am h o n o r e d truly. I should be dead, yet you have granted me purpose anew. I, Yol of Londo, do solemnly swear myself to you. 넌내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뭘 했어 어제 뭐 있다. 뼈 조각, 드디어 뼈 조각을 얻었어. 저쪽은 가는 게 아닌가? 가는 길이 없으니까 롤로 하는 거겠지? 아직들 와 쇠끼들 아아 아, 아, 아, 아, 아, 천천히 아 천천히 아유 천천히 오지 아씨아나 먹자 아 젠장 아까워라 강아지들이 세네요 저분은 뭐야 저 마녀는 뭐야 레버를 당긴다 마녀같이 생기셨는데 어화로불 예. 뭐야 뭔데 여기는 죽으면 죽음... 이앞 사망이 있다 이앞보물 있다 어디서 구라를 치는거지? 어디에 보물이 있다고 구라를 가는 거지. 앞으로 가는거지? 앞으로 가는건가? 나초 뭐 나초 이거 어떻게 먹어? 어. 스몰 레더 실드 이앞 저기 있다. 이 앞에 저기 있다고 어떻게 내려가지? 어머, 못 깜짝 올라라 씨. 전환는 이렇게 돼. 어, 내려가는 길. 막막 휘둘러봐야겠네. 이것저것 다 휘둘러봐. 씨. 어딘 하나 걸리겠지. 저기, 열심히, 굴러가는 사람 있어. 그니까, 저런 잔상이 뭐예요? 정확히. 오! 으아! 어, 아, 뭐야, 씨. 놀래라. 다른 사람? 그러면은, 지금 나 말고 접속한 다른 사람 모습이야, 저게? 아, 기록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 뭐야 이 보라색은 하나 오오 뭐또 있네? 불러서 때리기가 된건가? 오! 쎄게서 얻었다! 좋았어 좋았어 근데 여기서 죽으면 안되는데 다시 돌아갈까? 하옷불 없나? 지 저긴가? 저긴가? 어, 멍나와마 막 막. 뭐야? 불 왠지 여기는 있 사람 다 잡아야되나? 여기 서, 있, 서 있는다고 안 들키고 그런 건 아니잖아 아 들켰다 개 아프네 이앞 숨겨진 길 있다 어, 어, 여기가 숨겨진 길이라고? 어, 어, 뭐야? 좋은 메시지를 읽었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된단... 아, 아, 아, 아. 아, 근데, 어, 이 친구들 있는데. 내려와? 치사하게 왜그 위에 있어? 내려와 빨리 아또 어디야? 어디 있었어? 리로 내려와 내려와 치사한 놈 길이 어디야? 뭐야 여기 어디야? 이상한 데도 들어왔어 어디, 어디야 여기? 뭐야? 여기 어디지? 어 어디지? 지 모르겠지. 아 뭐야. 그 다리로, 이안으로 들어올걸 그냥. 결국엔 들어왔잖아. 뭐야 이쓰레긴 연다. 뭐, 조그만한데 막분이 덜덜덜 떨리네. 막 쌍사의 원형방 어뭐 어디서 쏘는 거야 아 치사하게 아 뭐야 뭐야 뭐야 뭐 어디서 쏘어 쏘는... 오, 미쳤나봐, 아. 달려. 비켜, 비켜, 비켜. 이름 없어 지나 아니지? 이야, 이렇게 하면 언젠가 한번 걸리 겠지. 뭐 길이 있다니까 어여기 길이 아예 아닌건가? 아니지? 넓판지방패는 뭐야 뭐야 여기 아씨 뭐야 개아파 올라가, 올라가! 왜 안, 못 올라가? 아이, 그냥 못 올라가? 어디야, 어디야? 아까 또 어떤 놈 하나 더 있었는데? 일로 내려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격하지만 달려 달려 제발 제발 바로폴 어디 있을까요? 제발 어디 있을까요? 이 근처엔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없을까요? 이쪽 아닌가? 어어. 이쪽 아닌가? 이쪽 아닌가? 어디에, 어딨어, 어딨어? 저분 뭐지? 저분은 뭐지? 왠지 쳐맞을 것 같은데? 저 앞에서 저거 하다가. 아. 먹어 먹어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일 불러 봐. 불러 봐. 불러 봐. 어디야? 제발 알려 줘. 하루불 옆이 어딘지를 몰라. 하루불옆 근처 에 없어요? 다리 반대편? 아래 반대편? 저기, 저기. 뭐지, 여기는? 이쪽은 아닌가? 이쪽 왠지, 왠지 문이 느낌이 안 좋은데? 아니고. 여기는 아니고?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지하로 들어가라고? 여기? 뭐야 이 쥐새끼! 어, 뭐야 쥐 지주... 주제.. 쥐 주제에 아프네 뭐야 이.. 아.. 반지 반지 뭐야 오케이 너 그냥 막 흔들었는데 어디지? 여기는 어디야?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아. 아, 여기 있었어. 와. 읽고 싶지 않았다. 와. 빵, 빵개가 되지 않았어. 와, 지켰다. 지켰다. 와, 지켰다. 아, Just what? 강화 됐어 됐어. Pretty be careful. I don't want to see my work s r o n d 잠깐만. 나뭐준거 없죠. 없지 어. p r e r 뼈 조각도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해. 뼈 조각. 아, 어, 뭐야? 아니었네. 없었나? 아까 뭐죽자 다른 거였나? Welcome home, level. up. Very well. Then take. 어 지구력 하나 올리니까 끝났는데? 테미노 올렸어, 테미노. 키마에요. 마우스 보이잖아요. 아, 편안. 여기까지 합시다. 보통이야, 아. 이 게임은. 이 게임은 도대체 저장 알아서 되는 건가요? 게임 종료. <목소리>